교수님이 아니잖아? 다른 과 사람 같은데? 자자 수업 시작할게요 집중! 거의 잠 깨고 칼페온의 역사와 이해 수업은 조별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지금 어. 앉은 자리 기준으로 다섯 명씩 짝지어살 거니까 서로서로 서로 얼굴 <웃음> 잘 익히든가 저분 잘하실게 이번 조별 과제 개꿀 <웃음> 저희는 다 같은 과라서 통성명만 하고요 처음 보신 분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복수 전공이고요 이름은 노바예요 노바? 외국에서 오신 노바? <웃음> 복수 전공이시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조장에서 친해져요 네? 천천데 쟤도 완전 대찬성이에요 아! 조장님한테 박수! 어? <웃음> 자 그럼 우리 조장도 정해졌으니까 턱으로 얘기할까요? 복수 전공 나 그럼 화이팅! 어, 화이팅이에요 정혁이 네, 네.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할게요 저기 혹시 메일 보냈나요? 아, 제가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<웃음> 어우 진짜 진짜 저 오늘 그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어, 저, 진짜. 아 진짜 아저 외할머니 친구 사촌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이에요 우리 그냥 일시 할까? 야, 이방 아니야! 빨리 치워! 응. 이것들이... 복수할 거야. 짠! <목소리> 우리의 조별 과제를 위하여. 야! 넌 하지도 않으면서 복수 전공 언니가 잘 해주겠지? 아뭔 걱정이야 우리 조장이 알아서 다 잘하겠지 자기 점수 걸리네. 네뭐 그래, 복수 전공이 알아서 하겠지 뭐. 그리고 이런 조별 과제는 이렇게 미로야 개꿀이라니까 개꿀. 왜 노래가 불이냐? 어, 언제적 거야. 사장님, 아 여기 노래 좀 바꿔주세요. <목소리> 누구세요? 복수. 아, 수 아야 근데 조별가는는복수정있 누나가 잘하고 있겠지야니 네 걱정이나 해너공부변에있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아 신규 캐릭는나왔다는데 그거 하나 좀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복수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난 복수 전공이니까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녀 신규 클래스 노바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네 끝으로 자료조사 중에 칼페온의 숨겨진 후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